안녕하세요 하정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강남에 와서 지금 숙소에 들어와 있고요 제가 오늘 부산에서 힘들게 서울까지 왔는데 바로 내일 제가 성형을 하러 가요 더 이상 이 얼굴을 보실 수 없어요 지금 되게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저번에 성형 상담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한번 1차적으로 끝내고 예약을 잡은 상태고 내일 아침 10시에 수술이 잡혀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찍고 자고 일어나서 병원 가면 바로 성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마음이 복잡하고긴 한데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또 저도 어떻게 붓기가 빠질지 궁금해서 그 과정을 다 담아보려고 하거든요. 내일 바로 병원 가서 병원에서 상담하는 그런 것도 좀 담고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붓기가 어떻게 빠지는지도 한번 찍어볼 예정이에요. 일단 내일 성형수술하고 나면 은 안경을 쓰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요새 그리고 그 코로나 때문에 항상 마스크는 사용하고 다녀야 되는 거 아시죠? 모자를 들고 왔고요. 푹 누르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안경도 들고 왔고 지금 목걸이랑 반지도 끼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다 빼서 모아주도록 할게요. 이게 마취 들어갈 때 이런 금속류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반지랑 세사리 하고 온걸다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걸 빼니까 정말 내일 수술하는 게 실감이 나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지퍼백 같은 데 미리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걸이도 여러분 저 수술 잘 되겠죠? 너무 무서워요. 피어싱도 빼줄게요. 그리고 수술하기 8시간 전부터는 물도 마시면 안 된다고 완전 금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금식해야 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때동안 내연 세우깡 먹을 거예요 마지막 만찬 이렇게 악세사리 다 빼서 모아줬고 얘네는 수술 끝나고 다시 착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목소리> 여러분 지금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성형외과 건물에 도착을 했고 10시 수술인데 지금 9시 반까지 오라 해서 왔습니다. 귀찮대요 BGM. 응, 음, 안녕하세요. 음. 자, 그럼. 나오게요 어. 눈 감고. 좀 면지가 걱정이나. 음. 몸매 조정은 왼쪽에만 할 거예요. 조금만 하고. 네. 라인은 뭐좀 되게 지금 풀려 있는 라인이 좀 잡고. 우선은 절개를 원치 않으셔서 이제 비절개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 정도 눈때문에이 왔대 지금 완전 짠눈이라서 비절개로 최대한 결정을 하겠지만 어, 비절개 눈매인 경우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비절개를 할 때는 더 약한 힘을 담당하는 이 근육을 우리가 이제, 어,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뭐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많은데 이걸로 될 가능성이 뭐 거의 이제 될 텐데 만약에 조금 덜 되는 거는 사실 이거를 건드려야 된다. 음. 얘를 묶어야 된 얘를 하려면 비절개로는 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쭉 열어서 이제, 어, 이걸 하는 거나. 지금 이 정도를 가지고, 뭐 한쪽, 한쪽을 이렇게 열어주건 그렇고, 그렇게 먼저 하는데, 뭐, 저쪽 때로 어느 정도될 거예요. 수술방 들어가서 라인 다시 한번 잡을 거고, 음, 그렇게. 너무 많이는 넣지 말고, 자연스럽게. 응, 자고 네, 초반에는 붓게좀 좀 볼록하게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연스러워지니까. 그때 화장하고 왔을 때랑 느낌 많이 다르네. <웃음> 여러분, 저는 이제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긴장된다. 좀 이따 봐요. 지금은 오전에 수술을 하고 지금 밤 9시 반이에요. 아직 눈이 제대로 안 떠지고 되게 많이 부어있는 상태고 이렇게 약 받아와서 약도 먹었고 그리고 냉찜질 하는 걸로 눈찜질을 좀더 해줘야 될것 같아요. 되게 지금 눈에 계속 멍이 점점 진해지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오늘은 1일차. 안녕. 오늘은 2일차예요. 어제보다 붓기가, 눈 붓기는 조금 빠졌고, 이마 지방 넣은 거는 붓기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도 지금 말랑말랑하게 부어있는 상태예요. 이쪽 눈이 더 부어있어서요, 지금. 찜질을 해주려고 합니다. 오늘은 3일 차고요. 저 아직 붓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목기까지 이렇게 다 그래서 붓기차를 계속 열심히 먹고 찜질도 계속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 오늘은 4일차예요. 4일차고 눈이 이렇게 노랗게 멍이 빠지고 있어요. 아직 붓기가 좀 심하긴 한데 이마도 굉장히 많이 빠진 편입니다. 안녕! 오늘은 5일차예요. 5일차. 오늘 제가 귀찮아서 냉찜질을 한 번도 안 했더니 어제랑 붓기가 거의 비슷한 상태고 이렇게 노랗게 멍이 들어있고 이마 붓기도 많이 빠졌는데 아직 이마 이렇게 만지면 조금 아프고 얼굴은 좀 땡땡하게 아직 부어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눈이 계속 이쪽에 붓기가 빨리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6일차입니다. 근데 붓기가 계속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제가 찜질도 귀찮아서 안 하고 계속 짜고 매운 것만 먹어서 이쪽에 보면 은눈 끝에만 멍 남아있고 멍은 빨리 빠지고 있는데 붓기가 안 빠져요. 이거 하면서 자야 될것 같아요. 안녕! 오늘은 7일차예요. 7일차고 오늘 병원 가서 일주일 동안 어땠는지 경과를 보고 왔습니다. 이쪽 눈이 붓기가 지금 덜 빠져가지고 이제 냉찜질말고 온찜질로 바꿔서 해주기로 했어요. 안녕! 오늘은 2주차 되는 날이에요. 제가 7일차까지 경과를 찍어놨었는데 오늘 이렇게 2주차가 되는 날이어서 화장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성형을 하고 화장을 처음으로 해봤고 진 제가 2주 내내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계속 생얼로 다녔어요. 생얼로만 다녔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화장을 하니까 피부가 완전 잘 먹었어요. 어쨌든 지금 눈 상태는 이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눈이 좀 짝짝이에요. 이쪽이 붓기가 덜 빠져가지고 눈을 감으면 이렇고 뜨면 이렇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화장을 해보니까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마도 제가 지방이식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외계인처럼 빵빵했는데 지금은 거의 자연스러운 내 이마 같은 그런 예쁜 이마로 바뀌었어요. 아무튼 제가 이 영상을 올릴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형하기 전에도 고민을 많이 했고 성형하고 나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에 이미 제가 성형하기전 모습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이렇게 성형을 하고 나타나면 당황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도 무쌍일 때 약간 쌍수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되게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어떻게 빠지는지 그런 것도 담아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고요. 지금. 지금은 이렇게 2주차가 돼서 이마도 거의 완전 내 이마처럼 엄청 자연스럽죠? 아무튼 이렇게 제가 성형하고 나서 일주일간의 경과와 오늘 2주차 경과까지 담아봤고 저도 항상 궁금했던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참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올리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 좋게 보시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댓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